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성로 오마카세 맛집 라쿠친 스시를 다녀왔는데요 대구에는 다양한 스시 맛집들이 있지만 오마카세 집이야말로 셰프가 가장 자신있는 스시를 내놓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몇몇 블로그에서 맛집이라는 스시집을 방문해 봤지만 제 기준에는 맛집이 아니었기에 라쿠치는 더더욱 기대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에피타이저로는 새콤한 드레싱이 들어간 해산물 샐러드와 토마토 절임이 나왔습니다. 생선 중에서도 고단백 식품인 광어스시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아 <목소리> 아카미... 적신 네, 아, 적신. 네, 입니다 아, 음. 예. 참는데. 아, 소금을... 아, 예. 아, 예. 참돔은돔 중에서도 돔이라고 하며 지방이 적어 지방의 단맛은 없지만 살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다만 실파가 좀 돔의 맛을 가리는 것 같아 살짝 아쉬운 숫이였습니다 한치구요 아, 예. 어, 위에 유자껍질을 달아서 올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유자가 한치의 느끼한 맛을 잡아줬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 유통과정에서 명반이 얼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 배게 떨거나 비릴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났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치겠다는 거가 그게 소금이나구인오토로 주더라도 여기 정 역시 지방이 많은 오도로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다초준비서못드시거안 드시는 저어어그전복괜찮데요 어디 지 지도 될같요 제가 초밥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하나도 안 비리고 분량까지 있는 애라는 초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비린거 못 먹는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스시였어요. 간장의 절인 인다랑 인...인다랑 아, 눈다랑 아, 아, 네. 대표적인 에도마이 스시 간장의 절인 적신 스시입니다 왕어 진행합니다 엔가원은 정말 씹을수록 광어 지느러미의 지방의 단맛이 입안에 쫙 퍼집니다. 지느러미의 쫄깃함까지 하, 정말 또 먹고 싶어지네요. 제가 다녀본 오마카세집 중에서 셰프님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스시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었던 스시집이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더 구성이 좋은 저녁 오마카세를 시켜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